선생님 네? 저 사실은 쇼핑몰 하고 싶어서 회사 퇴사했어요 안돼 지금이라도 다시 받아달라고 얘기해야 될것 같아 이미 사표 내고 왔어요 다시 들어가 다른 회사 알아봐 저 일수 니다 쇼핑몰 근데 너무 어려워 근데 왜 하필이면 쇼핑몰 하고 싶을까? 돈 많이 벌고 싶어 쇼핑몰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만나 봤어? 강화쌤 아, 강의 듣는 분들 보면 돈 많이 버는 분도 좀 계시던데 그치 내 주변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많기는 하지 근데 그만큼 진짜 열심히 해야 돼 회사 다녔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회사보다 돈 많이 벌수 있으면 할수 있어요 음... 최소 3년 투자 가능? 가능. 오케이 그러면 약속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부터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차례대로 알려줄게 일단 어,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 쇼핑몰을 하는 데는 그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해외 구매대행으로 해서 대량 등록으로 막 밀어내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상품을 수입해 가지고 그거를 브랜드로 만들어서 나중에는 회사를 파는 형태도 있고 세 번째는 위탁 도매라고 해 가지고 도매회사에서 물건을 받아 가지고 파는 것도 있어 네 번째는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어, 위탁 사이트들에서 상품들 일단은 똑같이 다 등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이거는 내가 성향과 그리고 자본금과 내가 돈을 얼마만큼 벌고 싶은지에 따라서 순서가 좀 달라 그래서 내가 일단 자본금이 제일 많아야 내 브랜드도 만들 수가 있고 광고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키워갈 수 있어 근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줄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브랜드 키운다는 건 무슨 겁나서 어떻게 키워 주변에 쇼핑몰 잘했던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끄집어 가주지 않으면 근데 한국 시장은 또 끄집어 가주지도 않아 내 시장을 또 남한테 뺏기기도 싫어해 그러니까 넌 선생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라도 하지 친구한테 가봐라 이거 물건 준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내가지딴 얘기 한다니까 그리고 물건 처음엔 잘 주다가 나중에 또돈잘 벌면 또안 준다니까 요것도 힘들어 내 브랜드를 안 갖고 있는 건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제일 리스크가 적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내 생각이야 내 주변에 돈잘 버는 애들은 다 제조하고 다 브랜드 만들고 하는 애들이지만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단계가 있는 거지 그 단계를 한 단계씩 나는 밟아서 올라가면 정말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순서대로 말을 해주면 1번 일단 쿠팡이랑 스마트스토어랑 카페24는 무조건 해라 요거 세 개의 사이트는 내가 무조건 잡아먹는다고 생각하고 들어가고 2번 상품을 올려야 될 거야 그러면은 일단 엄청나게 많은 도매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도매 사이트 중에서도 요즘 괜찮은 가격을 쳐주는 도매 회사들이 있어 그런 도매 회사를 찾고 내가 좀잘 팔릴만한 물건들은 전화 영업을 해가지고 상품을 좀 받아와야 돼. 그리고 상품 페이지도 좀 만들어주고, 바꿔주고, 그리고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광고도 좀 돌려주고, 구글 광고도 돌려주고, 네이버 광고도 돌려주고, 그리고 좀 어둠의 길에서 또 이렇게 광고도 좀 해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잘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판매 매출표 같은 것들을 계속 장부를 써가면서 판단을 해봐야 돼. 이거를 적어도 3개월 동안 꾸준히 해야 돼. 자, 어때? 해볼 수 있겠어? 할수 있습니다. 뭐부터 나 비싸 <웃음> 근데 괜찮겠어? 할수 있습니다. 그래 그래도 막 돈을 많이 받진 않을게 안 그래도 자네 같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뭐부터 해야 돼요 유튜브 영상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도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뭘 내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겁부터 나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오늘 또이 배경이 또 푸르르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좀 생각을 해봤는 게 자네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강의보다는 인큐베이팅 식으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아예 기초 부분 상품을 올리거나 스마트스토어에서 시작하는 거나 쿠팡에 올리는 거나 카페 2 4로 시작하는 거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갈아주줄 거야 그러면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들만 꾸준히 하면 돼 사실 이런 수업은 일주일이면 끝나 하루에 2시간 3시간 공부하면 끝나 근데 누군가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믿을 수 있는 구석과 함께 한다는 게 되게 큰 부분인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 딱 열. 열명만 이렇게 딱 앉혀 놓고 그열명한테딱한달 동안 이렇게 쇼핑몰은 하는 거야 라는 거를 또 가르쳐 주고 싶어 그래서 자네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머지 아홉 명 이렇게 모아 가지고 가르쳐 주도록 할게 그러면 나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볼래 네.